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바로 요런 요가 인포그래픽 입니다 뭐 인포그래픽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 도형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오자 이렇게 도형과 그리고 텍스트를 활용해서 뭔가 내가 이미지 안에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그림의 한 부분을 설명할 때 쓰기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이게 활용도가 아주 높아서 직장인분들이라든지 뭐 대학생분들 누구나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봐볼까요? 아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슬라이드에 이미지를 하나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해볼 것은 원 도형을 그려 볼 거예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도형들 중 타원 도형을 선택해 볼게요 이 타원 도형을 선택한 뒤에 Shift 키를 누른 채 그려줍니다 그러면 정원의 형태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선의 색상을 흰색상으로 먼저 바꿔 주겠습니다 선의 색상 같은 경우에는 기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어떤 거든지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너비를 한 2.5pt 정도로 바꿔 줄 거고요 그리고 대시 종류를 여기에서 점점점 그리고 사각 점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사각 점선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이후 채우기를 들어가셔서 단색 채우기가 지금 현재 파란색이잖아요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도 한 40% 정도 자 이렇게 줬더니 여기에 뭔가 하얗게 뭐 표시되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과정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간단한 도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도형들 중 설명선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이 설명선 도형들이 바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나 무엇인가를 가리킬 때 쓰기 좋은 도형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번에 해볼 것은 짜잔 요겁니다 설명선 구분선 테두리 없음 이라고 있는데요 요것을 선택해 볼게요 선택 후에 여기에서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더니 여기 점이 3개가 나오고 여기 중앙에 상자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이 방향을 알려주는 도형이 될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너비도 한 2, 2pt 정도 그리고 대시 종류도 사각 점선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채우기를 검정색으로 채워줄게요 그냥 이거는 제 기호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란 점을 이렇게 방향으로 맞춰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거죠 아주 쉽죠 자 이렇게 해주신 뒤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무릎 텍스트는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로 바꿔줄 거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텍스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되겠죠 삽입 텍스트 상자 선택해서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란을 따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주면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집어 넣을 건데요 애니메이션을 집어 넣기 전에 여기에 있는 이 도형과 텍스트를 선택해서 그룹화 해줄게요 Ctrl-G를 누르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원 도형을 선택하신 뒤에 애니메이션 확대 축소 애니메이션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커지는 듯한 느낌이죠 재생 시간은 한 0.2초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룹화한 것은 애니메이션 닦아내기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이 텍스트의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시려면 여기 있는 효과 옵션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뒀으니까 이제 나머지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의 도형과 그룹화된 개체를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동시키면 복사가 됩니다 좋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위치를 이동시켜 주기만 하면 끝이죠 이렇게. 엄청 간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애니메이션만 방향만 위에서 이렇게 바꿔주면 끝 어떤가요? 하나의 도형만 제대로 만들면 만들기 쉬울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원 도형과 설명선 도형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듯한 그런 세련된 느낌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뭐 제안서라든지 아니면 발표자료 같은 거 만드실 때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